제가 최대 입시생은 최대 입시생인데 실기 학원을 다니지 않는 쟤네 입시생이 이제 2, 2, 1 이렇게 넣었어요 성적 넣고 <웃음> 기다리고 <웃음> 있었습니다 쩜 다고 왔어. 왔어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학부에 맞는 인재상이었다고 제구화가 <웃음> 뒤로 쭉 미끄러지면서 앞으로 손을 그대로 이렇게 쫙 쓸어서 이제 피가 막. 놀랐어요. 저희 학원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딱 이걸 보자마자 이 학교는 데 학교다! 이러고서 바로 수시 지원을 했죠. 고대 마크가 제 심장을 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 <웃음> 오. <웃음> 이제 딱 우리 학교 이름, 학부 이름 딱 듣자마자 이제 여기는 내가 다는 학교다 이런 오. 생각이 그냥 그냥 오. 갑자기 이런 느낌이 들예요 체육과 이름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전국에 약간 사회체육과 체육교육과도 있고 뭐 스포츠 산업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국제 스포츠학부기 때문에 약간 전망이 열려 있다. 되게 여러 분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우리 학교가 이제 어찌 됐건 고려대학교라는 타이틀도 있고 음, 음, 사실 음. 뭐 안암으로서 안암에 있는 수업도 듣고 이렇게 음, 하는 그런 제도가 잘돼 있으니까. 어. 그리고 우리과에 난 나름 메리트 있었다고 생각을 한게그 당시는 스포츠 그런 비즈니스 관련해서 특화된 과가 많이 없었어. 음. 최근에야 뭐 몇몇 학교 몇몇 과들이 이름 바꾸고 뭐 커리큘럼 바꾸면서 생겨났지만 그때는 없었는데 이것저것을 되게 많이 가르쳐 주는 거야 커리큘럼을 보니까 기대했던 거는 이제 제가 스포츠 마케터 쪽으로 가고 싶었던 음.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더 나의 꿈을 구체화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음. 하고 들어왔죠 어, 다녀보니까 후기는 스포츠 마케터라는 직업뿐만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어, 생각해보니까 스포츠계는 더 높고 음, 많은 직업들이 그치. 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막 어,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걸까 싶기도 하고 막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는 게 있으면서 그냥 지금은 딱그 대이병이라고 하죠 아. <웃음> 대이병 걸려가지고 아. <웃음> 막 관심 있는 분야를 들으면서 체육 전공도 열심히 듣고 하면서 진짜 딱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진짜 음. 좋은 좋은 거 같아요 이제 소모임을 하면서도 선배들 보면서 아 저렇게 아, 되고 싶고 이런 다른 제 진로를 향한 그런 길들이 보이니까 아 여기서도 나, 내가 잘하면 내가 꿈꾸는 그 길로 갈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봐가지고 음. 의외로 되게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다녀보니까 너무 좋아요 선배님들이 가장 좋으신 것 같아요 인사인담인사인담인사 입학하고 거의 한 달간 식기가안 나왔어요 아. 선매님들 사랑합니다. 다 아, 먹고 아, 있으면 네. 어디야? 그래서 어, 어, 어디에요? 네. 맞아요. 갑자기 진짜. 와서 스카드만 결제하고 생각보다 너무 <웃음> 시골이어서 <웃음> 조금 놀랬는데 <웃음> <웃음> 자연석이 덩그라니 있는 것 같아가지고 <웃음> <웃음> 아, 시골이야. <웃음>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웃음> 그랬는데 이제 잘 놀고 있습니다. <웃음> 만족 만족한다. 만족한다. <웃음> 다녀보니까 생각보다. 교수님들이 진짜 괜찮다는 거? 아 맞아. 왜냐면 나는 면접볼 때울면서 나왔다 그랬잖아 나 <웃음> 혼나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 무서운 교수님만 생각하고 아 교수님이란 전제가 솔직히 또 어렵고 막, 음, 막막하잖아 그치. 근데 너무 좋은 교수님들을 많이 받고 이제 그 교수님들도 많이 챙겨주시고 그러니까 학생이 어느 정도 의지를 보이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항상 물어봐주시고 이래가지고 실제로 다녀보니까 더 만족감이 있었다 사실 처음에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는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입시학원 선생님들도 넌 이제 죽었다 이러면서 장난처럼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대체 얼마나 빡세길래 이렇게 긴장을 하고 들어왔는데 딱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선배들이 먼저 막나 번호 줄래? 막 이러면서 내 번호 줄게! 막 이러면서 밥 약하자! 막 이러면서 내가 밥 사줄게! 막돈 없으면 연락해! 막 이런 식으로 스스로 먹게 먼저 다가와 주셔가지고 선배님들께서 너무 잘해주세요 어, 최대한 하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술 강요? 그런 거일도 없이 그냥 술은... 잘... 뭐 제가 좋으면 먹는 거고 아니면 은 진짜 안 먹어도 되는 저도 사실 약간 들어올 때 되게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체디라고 해서 근데 공기 그런 거 일절 없고요 사실은 그냥 체디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다들 운동 좋아하고 뭐 잘하고 그런 이미지를 기대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좀 그런 것보다 이런 위주의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음... 그 약간 기대랑은 좀 달랐던 것 같고 근데 그래도 나름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웃음> 학교에 소모임 제도가 좀잘돼 있는 그치, 거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음. 이제 애착을 가지고 애착을 가진 음. 그런 소모임이 한 개씩 생긴다 음. 전공 수업 외에도 접할 수 와. 있는 길이 되게 넓어지는 게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웃음> 운동을 하면서 그과 동기나 과 선배 후배들이랑 친목도 쌓을 수 있고 같이 운동을 하면서 되게 돈독해진다고 해야 하나? 다른 과에 비해서 선후배 관계가 되게 끈끈하다 동기들끼리도 아주 유명하잖아요 끈끈한 아이고. 걸로 그런 것들이 되게 특별하고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사실 난 그게 진짜 크다고 어, 어. 맞아 맞아 진짜 학과생들을좀 응, 많이 응. 아는 편인데 어, 어. 교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모든 교수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응응. 그쪽 교수님은 약간 뭐랄까, 연구자? 박사 과정을 거쳐서 조금 더 높은 레벨의 연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음. 교수를 달고 있으니까 음, 수업도 하아 수업 사람 살짝 학자의 아. 느낌이 더 어, 같다는 그치. 거지 학자의 느낌이 어. 좀 있다면 우리과 교수님이 좀더 멘토에 가까 어, 어. 맞아, 인생 멘토 같은 음. 그런 느낌 엄청 열정적이시고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는데 음, 음. 뭐 취업부터 해서 어떤 음. 길을 가려고 하는데 좀더 음. 많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음. 노력하시는 분들 음. 이런 생각이 음.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 맞아. 우리가 노력도 안 하는데 교수님들 와서 이러진 않지 음, 근데 맞아. 이제 우리가 좀 조금 더 노력하고 음. 교수님과 조금 의, 더 의지를 더, 보이고 응. 친해지고 싶어하고 음. 뭔가 이제 그러려고 하면 교수님도 충분히 아 그래? 음. 이렇면서뭐 음. 어, 어떻게 하고 싶니? 뭐 맞아, 하고 싶니? 맞아. 이렇게 해서 아 그럼 이렇게 음. 해가지고 내가 한번 도와줘 볼게 뭐 음. 이런 식으로까지 되는 음. 아, 그게 진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완전 완전 아쉬웠던 거는 사실 모두가 그렇게 느낄 텐데 음. 이일 학번이 아무래도 이공학번과 함께 코로나 시입생들이다 보니까 예, 코로나 학번에 4PM 어. <웃음> 어. 어. t OT 뭐 하드 축제, 축제 아무것도 아, 못 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고현전 그냥 높가지고 바람이 코로나 학생. 이정식이 제일 큰것 같아요. 진 졸업 전에 응. 고현전을 진짜 한번 해보고 진짜로. 싶어요. 진짜로? 어. <웃음> 진짜 저희 여학년같 네. 네. 네. 네. 네. 네. 진짜 할줄 알았는데 맞아. 이렇게 되어가지고 졸업하기 전에 한 번이라고 그러니까. <웃음> 아 제가 술을 이렇게까지 먹고 죽을 수가 있구나 처음으로 아내 소치가 이거구나 이런 걸좀 알게 됐고 그다음에 지금 재밌 그니까 러 술을 다 같이 막 먹으면서 그런 게 그런 모임들이 되게 드무니까 이제 대학교 와서는 다 친해지고 하면 좋으니까 그런 자리가 많았어서. 술 먹고, 술을 꼭안 먹더라도 그냥 소모임에서 운동을 하거나 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일단 가장 그 기억에 남았던 일들은 막 큼지막한 행사보다는 약간 소소하게 애들이랑 방에서 야식 시켜 먹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시험기간에 같이 밤새고 막 이랬던 게 제일 기억에 오래 남았던 것 같고. 그 저희 학과 전공 수업에 집중 수업으로 가는 그런 늦게 과목들이, 실기 수업 과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승마 수업을 제가 우연히 잡게 돼가지고, 승마업을 1박 2일로 다녀왔는데, 처음으로 약간, 아, 내가 드디어 체육학과에 들어와서 진짜 실기를 하니까, 와, 뭔가 진짜 찐 최대생이 된것 같다라고 느꼈던 게승마업을 가가지고, 승마를 하고, 이제 승마 자체가 사행성 스포츠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교수님이 가짜 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 서로 배팅하면서 경마를 이제 오. 체험을 해볼 수 있게 이렇게 오. 해주셔가지고, 그 것도 너무 인상 깊었고 음. 그렇게 경마를 채우면서 이제 선후배들이랑 되게 친해져가지고 아직까지도 연락 많이 음. 하고 있는데 유익하면서 재밌으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라 생각해서 되게 재밌었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이었고 후어 이이요? <웃음> 벌써? 어우, 당신은 너무 안 했는데 <웃음> 왜 3학년이지? <되지? 웃음> 일단은 대학 를 생각하면 조금 <웃음> 그 아니야 어, 그건 아니고 그냥 시골이지만 약간 자연과 함께 하면서 잘 공부도 잘하고 이제 숲도 보면서 한 <웃음> 번씩 힐링도 하고 할수 있으니까 와서 재밌게 잘 놀고 공부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웃음> 뭐 하고 싶은 활동 있으면 얼마든지 말을 해서 자기가 뿌려서 추진해 볼수 있으니까 신생이더라도 자유롭게 편하게 들어와서 같이 활동하고 의견 나누고 같이 공부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 학교를 오, 너무 오고 싶었고 준비하면서 선배님 영상을 반, 보고 이 학교에 들어오게 됐는데 어, 이제 앞으로 들어올 친구들도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들어올 맞아. 텐데 그러면 은 그때 같이 밥약을 할수 있는 상황이 맞아.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진짜 신기할 것 같아서 음, 그런 말 해주고 싶네요 후배들이 생긴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지금 상상이 안 되는데 <웃음> 들어오면 은 제가 선배님들께 많이 얻어먹었고 또 많이 받았고 그걸 다시 후배들에게, 후배들에게 다시 물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오면은 밤면 잡으세요. 국제 스포츠 이 학부에 들어오면 정말 후회 안할 거라고 이말 해주고 싶고 가볍하자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 입시 화이팅 입학할 때쯤 되면은 코로나가 없어져가지고 제발. 저희 우리가 누릴 것다 학교 생활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뭐 학교 입학해서 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어, 2학번 어, 아이학번 <웃음> 1, 6학번이 아, 2학번한테 그래. 지금 1학년 2학년들한테도 좀 해주는 음. 말도 있고 어. 들어왔을 때 정말 많은 것들 경험해봐라 고등학교랑은 확실하게 다르다라는 걸좀 알고 왔으면 음. 좋겠는 게 있어 대학은 사실 어. 내가 어. 뭔가를 찾아야 뭔가가 음. 나오는 약간 음. 그러니까 음. 그런 곳이라 음. 능동적인 자세가 음. 필요하지 내가 하는 만큼 내가 더 많은 걸볼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또 음.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맞아. 그런 생각을 좀더 가지고 음. 들어오면 훨씬 더 좋은 재미있고 음. 좋은 대학생이 되지 않을까 음. 는 하는 그런 느낌 음. 음. 이학번을 사실 못, 못 만날 것 같긴 한데 <웃음> 고3 친구들이나 2학번 친구들이 본다면 즐겼으면 좋겠다 아빠 말대로 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 또래도 있겠지만 떠다 먹여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아, 네. 꽤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대학에 온 이상 자기가 알아서 모든 걸다 챙겨야 되는 거거든 사실 성인이라는 게뭐 어, 어, 쟤랑 나랑 똑같은 것 같은데 쟤는 왜 이쁨 받고 다 애들이 해주는데 왜 나는 안 해주지 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하는 만큼 온다 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더 넓은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 국내만 바라보면 국내가 다고 그 세계가 세상은 다양하고 내가 할수 있는 것도 생각보다 많고 그러니까 뭔가 희망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거를 마음껏 펼쳤으면 좋겠다